진짜 완성 완성 완성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깜찍하다 어떡해 <웃음> 나이생전 처음 만들어봐 이런 거나 이렇게, 손재주, 이렇게 손재주는 사람인지 몰랐다니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에너지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 드니의 이 귀여운 양모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드니라는 브랜드는 DNIY 만드니 드니에서 유래돼 드니로 만들어진 DIY 상품 브랜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너 똥손인 거다 아는데 요리 못 하고 화장 못 하고 손재 잡는 거다 아는데 니가 무슨 이 가방을 만들겠냐 싶겠지만 제가 이거 한번 살펴보니까 저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두겠지만 유튜브로 보면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가 중국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다 보니까 중국어 몰라도 돼 너무 쉬워 너무 간단해 나 이렇게 복기만스서 그런가? 자신이세요? <웃음> 나 지금 우리 엄마가 엄마가 야네가 이걸 뭘 어떻게 만드느냐고 이거 받아왔냐 라고 싶으신데 전 진짜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기대하세요 저 하면 합니다 우선은 구성되어 있는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확한 품명이 망 스티치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망에 들어있고요 이게 손잡이가 이렇게 들고 있는 어, 토트백도 되고 어깨에 걸어서 뜰수 있는 숄더백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가방 모양이고 양 옆을 막아줄 수 있는 그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망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토드 손잡이가 될수 있는 이 끈도 들어 있고 거기다가 숄더로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숄더로 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연결 고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 가방을 열었다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할수 있는 이런 것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바늘 그리고 손잡이를 손대 모양 꾸을수 있는 이 실과 링이 들어있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거. 어, 이 양모, 양, 뭐, 실도 들어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만들어볼게요. 여기, 여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가방에 세로줄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망에다가 줄대로 이렇게 사성함기로 하면 된다고 해요. 우선은 이 망이 이 양옆에 사이드 부분과 이망 본체 부분을 제가 잘라줄게요. 잘라야 돼? 어, 잘라야지. 나중에. 아니. 아유, 엄마는 날를못 믿어. 어, 나 너무 못 믿어. 너는 너무 잘하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포도 부분이고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끈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봤어요. 제가 유튜브를 살짝 봤거든요. 어? 다뜨 이게 실이 너무 기니까 우선 실은 이 망에 세 바퀴 정도. 세 바퀴. 나는 좀 불안하니까 한네 바퀴 할게요. 넷. 넷.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고. 여기 준비된 바늘 있잖아요. 바늘에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끈을 연결해 주시고 매듭은 짓지 마세요. 매듭은 지으면안돼요 매듭은. 그리고 이 링을 이링 있잖아요. 이 링을 일곱 번째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번째 띄워주세요. 음. 얘가 기준이 되는 거야. 얘가 기준이. 그래서 이렇게 줄이 아까처럼 그 가방에 이런 줄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이바 그러면 처음에 바늘은 이두 번째 넣어주세요. 근데 아까 이끈이 이 털에 매듭은 짓는 게 아니에요. 짓는 거. 그래서 요 매듭은 이렇게 살짝, 여기, 여기 살짝 되게 대주시고. 조금 더, 이렇게. 어, 조금 대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사선으로 사선 감기 하는 거야. 이첫 번째 구멍은 빼두고 계속 이렇게 사선 감기로. 여러분. 사선, 그 다음에 세 번. 계속 이렇게. 이거 진짜 초등학생도 할수 있겠다. 계속 올라 이제 이렇게 실이 모자르잖아. 이 위까지. 그럼 여기를 이제 묶어야 될거 아니야. 묶을 때는 그냥 간단해요. 여기서 그냥 뒤에서 한땀한번 뜨시고 한땀 이렇게 한땀 뜨시고 한땀한번 그냥 뜨고 뺀 다음에 여기 그냥 뒤에 세로로 묶어 버려 이렇게 빼서 끝 이게 매듭 없이 이렇게 끝이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잘라 버리고 짜잔 이렇게 한줄 마무리 됐어요 한줄 마무리 되고 이두 번째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아까 요칸 때 있는 링을 빼고 여기를 기준으로 또일곱칸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기다 또 링을 잡아주고 아까처럼 똑같이 사선 깎기를 해주면 됩니다. 음. 나 되게 잘해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이거 지금 이렇게 양 옆면도 엄마랑 같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가방 모양으로 만드는 거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어 난 이거 한 시간이 만들 줄 알았는데 내 아직 내이 똥손으로는 한 시간이면 리인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는 내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오늘은 얘를 이을 거예요 어떻게 했냐 저도 지금 유튜브를 보고 같이 하는데 잘 보세요, 잘 보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저도 오늘 유튜브 보고 공부 많이 했어요. 우선은 여기 여섯 번째 칸에 링을 걸어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여섯 번째 칸이 얘첫 번째 칸이랑 만나는 거야. 어 이렇게 첫 번째 칸이랑 여기에다가 어제 걸었던 이 기준점을 했던 이 링을 걸어줍니다. 음. 이렇게 걸어주고 그리고 밀리지 않게 끝 부분도 잘잘 맞춰줘야 돼. 맞춰서 링을 걸어주는 거예요. 여기다도 이렇게 링을 걸어줍니다. 응. 링을 걸어주고 이 실은 두줄로 만들어주세요. 두 줄로. 실은 두 줄로. 너무 길면 불, 불편해. 난 근데 너무 길게 했어좀 잘라주겠어. 여기다 이제 감아줄 건데 이렇게 감아줄 건데 요끝 부분을 이끝 부분이잖아. 끝 부분을 이 안에도 넣어줘. 여기 안에다 이렇게 넣어 안에다 넣어주고 어. 넣어준 다음에. 감으면 돼요, 계속. 어, 넣어준 다음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끝 부분은 안에다 넣어주고 얘는 왔다 갔다 하면서 감아주면 돼.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잘 맞춰가지고 감으면 돼. 얼추 모양이 좀 잡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응. 여기 이런 부분 나중에 다 정리하면 돼, 응, 정리하면 돼. 아니 원래는 여기 이거 하기 이렇게 만들기 전에. 그 숄더 맸을 이렇게 디링을 달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체인을 보니까 체인 어디 있지? 어. 이 치, 제가 키가 큰편이잖아요 키가 174잖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작은 거야.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작, 짧은 거야 나한테는 키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디링 안 달고 그냥 토트백으로 이렇게 달, 들고 다니려고요. 헬스장 갈 때나 마트 갈때 지갑에 이들수 있게. 그래서 전 디링 을안 달았어요. 그거 어. 음, 그렇다고. 그리고 이렇게 옆면을 해줬으니까. 이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어렵지 않죠? 여섯 번째 고리 끼우고, 감아치기로 하는 거. 어. 스네백 손잡이를 달아줄 거예요. 음. 네, 이것도 내가 보는데 똑같이 하는데, 요런 것도 하는데, 그냥 우린 잘 맞춰가지고 하면 되는 것 같아. 우선은, 이게, 가로는 가로에는 일곱 번째, 그리고 이 구멍은 여섯 번째가 끝에 맞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음. 네, 한번 해볼게. <웃음> 한쪽, 한쪽, 한쪽 다 됐어요. 요거 내가 한쪽 해봤는데, 반대쪽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냥 막 이렇게 꼭 대칭이 안 해도 되잖아. 내가 쓸 건데. 어? 나 지금 이거 비겁한 변명 아니에요. 어? 우선은 이거 끝을 실 끝을 양쪽을 다르게 하고 한쪽을 묶어줘요. 한쪽을 이렇게 그냥 묶어줘요. 전 동영상과 좀 다르게 제 저만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대로 이게 여섯 번째가 이 끝이랑 맞춰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를 모양을 내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서. 보이나? 이렇게. 저거 틀리는데? 예, 네, 괜찮아, 괜찮아. <웃음> 여러분, 저 이거 만들었어요. 아, 너무 귀엽죠? 음...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아! <웃음>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 이번에는 이거 이제 이게 토트백이니까 이렇게 열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잠금장치를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돼있거든요. 잠금장치가. 저는 이 장식을 좀 위에다 달았으니까 얘는. 이 얘도? 이렇게? 이렇게 나 오, 안 보이네. 나는 바깥에 이게 보일 줄 알았는데 이게 실 때면 안 보여. 이렇게 되까 맞춰서. 바깥 장치. <웃음> 여러분 완성! <웃음> 진짜 완성 완성 완성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깜찍하다 어떡해! 내가 <웃음> 생전 처음 만들어 이런 거나 이렇게 손짓나 이렇게 손는 사람이 몰랐다니까 나 똥손이 아니야 나 이거 너무 너무 잘 만들었어 너무 너무 귀엽죠 와 이거 완전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어 너무 이쁠 것 같아 나 너무 못하다 진짜 이게 제가 만들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요 꼭 이제 동영상 동영상을 보면은 더 쉽게 서득하는데 동영상대로 안 해도 돼. 내 맘대로잖아. DIY.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만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동영상대로 똑같이 안 해도 돼요.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 그리고 이게 제일 좋은 점이 냐면 실이 이게 네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이 보면, 이렇게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어, 세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되다 보니까, 이게 한 마, 하나 놓쳐도 티가 안 나. 티가 안 나. 지금 저희, 저희 겉에, 이 똑딱이 안에 는 거, 그 똑딱이 바깥에 이렇게 뺐거든요? 근데 티가 안 나잖아. 이러다 보니까 실수를 해도, 어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야, 누가 만들었다고?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이거 하다 보니까 집중도 되고, 어, 나이 가방에 애착이 생길 것 같아. 다른 명품이, 다른 비싼 가방이 명품이 아니야. 이거 내가 만든 게 명품이지. 어, 너무너무, <웃음> 진짜 최고다, 최고다. 아, 너무 뿌듯해. 나 이거 진짜, 와, 아 어, 진짜 너무 뿌듯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해요. <웃음>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 내가. <웃음>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진짜 너무 잘 만들었죠 음, 나 너무 행복해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내가 만들었어 내가 아 요파이